은혜가 좋아하는 아주 거대한 조개 바로 키조개를 잡아서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 키조개를 잡으러 가 돼. 내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근데 은혜가 지금 입도더 많이 하고 먹고 싶다가도 나중에는 1분만 지나도 안 먹고 싶은 게 투성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은혜가 안 먹더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은혜야 내가 언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운전 3시간을 해서 키조개가 많다는 바로 갯벌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키조개를 잡았던 영상을 보시면 항상 같은 곳을 잡았거든요 거기는 거의 국민 포인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곳으로 그리고 거기는 항상 아침에 갔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또 믿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키벤저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나온 청년아고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주팡이한테 회신탕을 만들게 해준 1위 주석입니다 <웃음> 주팡이라고 하니까 뭔가 욕 같으다 1위 <웃음> 주석 저리 주석이라고 스킨네루즈 전문 유튜버인데 저희 만나고 워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워킹 할게안 돼요. 어, 오늘 주석이가 희조의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어부님은 또 이거 한 세네 번밖에. 첫 번째인데 다시패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아세요? 주석이라고 오면은 항상 목표치 말고 다른 거 잡거든요. <웃음> 저번에 같이 했었어요 한 번. 한 네. 장만 못 올렸는데 주석이가 낚시 <웃음> 한 마리 잡고 땡. <웃음> 오늘 믿어도 돼? 오늘 믿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슬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사실 개벌초입에는 사람의 손해 많이 타기 때문에 잘 없고 저쪽 물 빠지는 곳으로 쭉쭉 들어가야 골뱅이 포인트 나오고 개까지 포인트 나오고 키조개 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키조개는 조금 들어가야 되지 주사가? 멀리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아, 멀리 들어가야 돼요 니발레이야아 <웃음> 이거 여러분 바다로추 바다선인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불 끄고 만지면 은 형광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형광로추입니다 <웃음> 먹어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지구 종말하거나 하면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개까지 구멍이거든요 어버님 개까지 구멍 하면 돼요? 주먹을 쥐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여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어. 그날 개까지가 평화하고 나올 거예요 이걸로 해볼게요 <웃음> 손은 절대 안 쓰겠다는 <웃음> <웃음> <웃음> 망했다 <웃음> 자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개까지가 무조건 있더라고요 와 여기는 엄청 빠지는구나 지금 장과 여러분 개빨 같을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빠져서 다쳐서 못 나와서 리지는 거예요 진짜로 잘 나올 수 있죠 항상 물들어오는 시간에 알람을 해놓고 그 알람 되면 욕심 안 부리고 나가야 돼요 아... 욕심 부리다가 전당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거 뭐야? 뭐예요? 지않가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다 진짜 다 진짜 살아있어요? 오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때 이거 뭐예요? 무슨 종류인지 몰라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불상킥 할게요 뭐라도 조개 종류를 다히 장과 여러분 키조개는 어떤 식으로 나와있냐면 이렇게 여기 위에 선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아가리만 조금 튀어나 1cm 정도 그거를 보고 파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키조개는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조가가 완전 달라요 어 골뱅이 형 어디 어디 어디 와 어부님 한번 해보세요 저요? 저희 처음인데 사회사용 와와 진짜 크다 거의 해류주 체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지금 끝나고 돈 주세요 저희 <웃음> <웃음> 자 요것도 킵할게요 여러분 요거 알아요? 오나 이거 저번에 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데 오. 이름을 몰라요 요거는 건들면 쏙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오, 도로, 도로, 도로, 도로. 근데 이거를 뽑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쫙 뽑으니까 엄청 긴 와이어처럼 되더라고요. 아! 아, 안, 오, 안 예. 됐어, 됐어, 끊겼어요. 그뭐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뭔데, 근데? 이따가 하나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빼잖아요? 한 1m 정도 쭉 줄이 나와요. 아,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웃음> 오, 여기까요쫙 이따, 이따, 이따, 이따, 뽑으세요. 어, 뭐야. <웃음> <배. 웃음> <이거> 안 돼! 이거 안쌓요안싸요어어까지어어어 <웃음> 와, 사이 좋은데? 잘 봐요. 아, 이거는 경험을 <웃음> 좀 한다. <웃음> <좀> 아, 그래. <웃음> 타고났다곤 안 하네. 아, 부럽다. <웃음> <웃음> 와, 이거 어부님 드세요. 어머님 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웃음> 네, 엄마 이거 천먹 참... 주석아, 이거 너 먹을래? 아, 아니요. 너 엄청 많이 먹지, 이거. 네. 주석이 해산물 네. 안 사먹는데요. 저 횟집 절대 안 가요. 어, 우리 삼촌 횟집 안 왔는데.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거 킵하도록 할게요. 이거 소라 아니야? 소라 같은데? 오, 진짜?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와, 어머님 소라, 소라, 소라! 우와, 소라, 소라! 우와! 뒤진 거예요. <웃음> 근데 이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라도 큰거 있으면 잡아갈게요. 은혜. 소라 좋아하거든요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있어 있어! 있어 진짜 있어 <목소리>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와 사이즈 오, 미쳤죠? 우와, 사이즈 우와. 엄청 크네 우와,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주먹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시체 본거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지금 아 역시 보기 힘든 건데 이거 진짜? 너 저번에 해신탕할때소라 잡았을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아, 네. 고정 멘트야? 예. 네. 와 <웃음> <오, 웃음> 역시 주석 <웃음> 역시. 저잖아요 오늘 성공 신다 했죠? 키조개만 나면 끝나는 아, 이제 텐션 <웃음> 막올랐네자 여러분 이거 킵 해줄게요 침 나온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보시면 사람들 몇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발자국 이거 따라가면 되네 맞지? 근데 발자국 없는 데는 거지 아 역시 야이세 발자국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이 제일 잘 찾아 눈 3.0이야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발 밑에 뭔가 있어요 수조이 아니야? 오. 어? 뭐야? 오. 뭐야 뭔데? 아 조개 아아 아. 아, 뒤져 너 뒤질래? 아 그거 한 20개 봤어요 <웃음> 주제 잘하네 분량 채워주고 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자, 가 뽑을게요 하나 둘셋 아. <웃음>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 아. 하나 둘셋 아, 얘네 잡초예요 <웃음> 어, 저번엔 쭉 하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뚝뚝 끊기네요 여러분 계절마다 약간 강직도가 다른 가 봅니다 저희처럼 보이죠? 꽃게? 꽃게, 꽃게? 꽃게 어디? 오라상 리발레깨 오아 역시 주사가요걸 보냐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개박치듯이. <웃음> 자 여러분 꽃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금지채장이에요 너무 작아서 이걸 사실행이라고 하거든요 왜사실행이라요 주윤갑장이 4cm 미만인 애들을 사실행이라고 하는 거아페루질러들이 네, 통하는 말이죠? 이렇게, 통상. 아 꺼져 제가... 사실행이야 <웃음> 아 여러분 그래도 뭐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조개 있는데 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진짜로? 아니요 아. <웃음> 생물 유튜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이 서로 낚았으면은 살아있다 하면은 진짜로 먼저 나와요 쏘라 어, 쏘라 거짓말 어 진짜 거짓말이에요 <웃음> <웃음> 이거 봐 여러분 저도 바로 거짓말부터 나온다니까요 거짓말 하면서 가 혹시 모르 기대감 때문에 뭐 있어요? 거짓말? 이거 데 뭔거 아니, 이쪽이 아니, 어 기둥, 어 여기 기둥에, 기둥에, 기둥에, 기둥에, 어왜왜입 닦고 있어, 안에, 입 벌리고 있네, 벌리고 어, 있는데, 벌리고 어, 원래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이거 파면 돼요, 우와 사이 어, 크다, 어, 우와, 우와, 어, 사이 개 커, 아직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얘네가 엉덩이 어. 심을 받고 있거든요, 완전 파야 돼요, 어, 처음이에요 <웃음> 아, 직안 돼, 아직 안 돼. 아니, 안돼 <웃음> 지금 라이건다샀잖아요 지금 <웃음> 보이시죠? <웃음> 여기가 바뀌었나 보다. 우와, 진짜 커요, 여러분. 우와. <웃음> 됐어요. 예? 아니, 안 돼, 안 됐어요. <웃음> 어, 더 해야 돼. 더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아, 씨. <웃음> <안> <웃음> 우와, <웃음> 여러분, 진짜. 어, 주석아! 저예요! <웃음> 여기 <웃음> 와 이제 닫았다. 이제 닫았다. 어, 건드리면 <웃음> 닫아요. <쨔>! 아! 안 돼? 아 잠깐만. 와와 미쳤어요 여러분 와 주석 일인상 장인상 야 주석이 얼굴보다 커요 아... 제일 잘하나 불빛 한번 비춰보세요 네 예, 예. 안에 내용물 보일 거예요 내용물이 뭐예요 보여요 어 있다 있어요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와 이거 근데 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 엄청 무겁죠 아, 한 <웃음> 어, 500g 치겠당 치각한... <웃음> 역시 장어들도 모르지네 <머리짓네. 웃음> 여러분 이거 바로 캡 해주도록 할게요 아, 좀... 와나눈좋다 좀... <웃음> 들어가라 야 벌써 지금 4마리 지금 한 30분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사이즈 껍데기나소중게 기분 너무 좋다 <웃음> 오로지 술생각 술좋아 <웃음> 껍데기 택배로 보여드릴게요 먹고 <웃음> <웃음> 자여 이제 키조개 포인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 했거든요 주소위가 여기 키조개 포인트 같습니다 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와,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키조개는 진짜 다 애기였고 지금 방금 사이즈는 저건 진짜 시장 사이즈거든요 이때까 잡은 키조개들아 미안해 왜왜왜 <웃음> 왜, 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임마 키조개 나오면 얘기해 <웃음> 자 계속 잡아볼게요 오늘 진짜 이등급구독자 2,000명 들어가겠다 <웃음> <웃음> 여러분, 2,000명이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만만 만명도 괜찮아! 만명이랍니다! <웃음> 빨리 와주세요! <웃음> 왜, 왜, 왜, 왜? 2등까지 <웃음> <웃음> 와, 진짜 작다. 금지체장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어? <웃음> 야, 요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자국에 들어가라. 자자자 자, 자. 진짜 여러분 여기는 개까재가 진짜 많습니다 <웃음> <웃음> 왜 조기야 어 소라네 l e t 여외보세요 저희 근데 거의 없어요 아시죠 와 우와 야, 개코! 우와! 저 스킨 포기할래요. <웃음> 우와, 여러 <이러면서. 오, 웃음> 이거 저번에 해신탕 했을 때딱그사이즈예요 <웃음> 이리 주셔서 <웃음> 저리 주셔서 구독!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봤어, 이거는? 아, 여기 보니까 뭔가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우와. 예전에 영상 봤을 때, 맑은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게 소라가 들어가는 걸제거든요 아, 공부를 하는 애구나. 저분석가예요눈 <웃음> <웃음> 부럽다. <웃음> <웃음> 자, 이것도 바로 킵할게요. 우와!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지금 다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와, 이개빨레로지 진짜 이거 보세요. 와, 다리 꼈다. 와, 이게 진짜. 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 개빨래로 이제 하면 은 너무 넓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닌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같이 다니세요 그래야 발빠졌을때 도와줄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알고 있는 빠지지 않는 대바나 알려줄 뭔데 훔나 뛰면 돼. 제발 넘어져라 <웃음> 주석아 힘 빼지마 주석아 힘 빼지마 아직 시간 남았어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위 주석 저위 주석 구야 <웃음> 뭐야 야꼬령이래기끼들아 <웃음> 뭐야 야, 기다려 거짓말하지마 진짜로 진짜 진짜 야 <목소리> 아, 기종이야! 아, 이거 안큰것 같다, 근데. 아, 좀안 빠져? 안 빠져. 예, <목소리> 진짜 오! 은근히 많이 파야 잡을 수 있거든요. 자, 넣겠습니 어, 역시 선수 보이죠? 이야, 이야, 아, 오, 아, 개코. 이야, 아, 아, 우와, 아, 아, 여러분, 이거 오, 사이즈. 우와! 야 이거 너가 밟은 거 아니야? 뛰에다녔어 아, 아, 아, 아니, 아, 깜짝 놀랐어, 갑자기 뭐튀어나 우와, 요심 있죠, 여러분? 요심으로 땅에 박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빼기가 힘들어요. 이야, 우와, 이리저 저리 저서 고놈 삼만이 이게 삼만. 어때요, 어분이 부채 같아요. 어, 번보 드릴까요? 네 어, 시원해 <웃음> <웃음> 와 <웃음> 여러분 여기 킵하도록 하게요대박다 어... 킵이다 이거 바로 킵자여럼 어, 지금 저기 보시면은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저기 물이 지금 앞까지 들어온 거예요 빨리 나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여러분 아까 그린끼 날개하면 이래요 얜 <웃음> 뽑을 수 있어? 예, 네, 뽑아주세요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야!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너무 레끼!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아,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진짜 이게 뭘까? 느낌은 와이어 같습니다. 이거 아쉬운 거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웃음> <웃음> 여기는 구독해 주세요. 그 시청도. <웃음> 구독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야 바야 바랴, 바랴. 지금 개까지 구멍 발견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은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펌프를 하면 은 여기서 개까지가 나옵니다 나와 나와 제발 나와 나와 나 다리 쥐나 리발레 키야 나와 우와 없나보다 리발 저런 구멍 패스할게요 키조개나 찾아볼게요 뭐 발견했어? 네형 소라 갈게요 소라? 어디? 어, 네, 기 그에요? 밑에? 아니? 돌 밑에 어어 소라, 소라 소라 에이 이거 근데 지지고 아니야? 에이, 너무 깔끔한데? 있어 있어, 오, 있어, 네?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있어 와 <웃음> 사이즈가 다왜 이러냐 진짜로 다, 오, 다 주석이 오. 머리만 해요 지금 와 진짜 크다 와자 여러분 킵하도록 할게요 피조개 피조개 피조개? 피조 피피피 아 피조개 오야야 진짜 피조개다 와와와와 이게 뭐야 어머니 피조개 좋아하세요? 환장하죠 자 환장하는 거 바로 킵할게요 왜? 왜 뭐해 뭐해 아 진짜 사람줄 알았어 자 여러분 개까지 보면 발견 자 생겼어요. 저 발로 넣어볼게요. 어디가 통할까? 물 나온 데가 있을 텐데. 어, 이다, 이다. 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발로 하면 나와요. 잠깐 실패했거든요. 발 뒤질 것 같은데. 나온다고 했죠. 아! 발안 움직여. 나 인사해, 내 발이라. 따 따가, 따가. 이거 진짜 어, 크다 어, 어, 그지와 어. 여러분 이거 완전 성체예요 아니 어, 어, 구멍이 어, 어. 크면 클수록 애들이 크거든요 방금 어. 구멍 진짜 컸거든 어. 어. 얘는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뒤에 꼬리 있죠? 이게 아. 다 가시라서 바로 방구 나요 손 아프겠다 <웃음> 자 얘도 바로 킵할게요 어? 조개 조개 조개! 뭐야?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조개 뒤진 거캐스터네죠 <웃음> 어려워 <웃음> 어?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단 단, 따라라라라라라띠 어. 어? 뭐야 잠시만 있어 있어 오, 있어, 있어. <웃음> 막 있다 우와, 오 사이즈 크죠? 오씨아 근데 잡았던 거 제일 작네 리반 자 여러분 요것도 바로 킵 해줄게요 들어가라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키로급이야 <웃음> 키로급 지금 어, 방 빨리 깨고 싶다 <웃음> 와 여러분 저거 미쳤습니다 앞에 육지가 이제 보이는데 나가면서 아직 희망 아닐 거 하면 계속 깨볼게요 기조개 기조개 기조개 기조개 와 어우 씨 어머니 잡고 빼주세요 안 나온대요? 잠시만요. 아, 아, 네, 빼면 돼. 좀 더. 잠깐만. 어. 아,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똥 나올 것 같아. 야! 진짜 키종의 사이즈가 진짜 다 말이 안 됩니다. 와, 여러분. <웃음> 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아, 이제 나가도 돼. 아, 이제 안 해도 돼요, 진짜. 우와, 아니, 제가 원래 가는 포인트 가면은 많이 잡거든요. 거기는 진짜 하루에 한 20마리씩 잡잖아요. 저도 그때 한 10몇 마리 잡았는데 이만한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사이즈 미쳤습니다, 진짜. 1인수석, 1인수석, 구독! <웃음> 어이 왜요, 어 보셨어요? 그, 뭐예 이거? 뭐예요, 이거? 거의 뭐야? 주사가 이거 뭐야? 개쯔렁이 적으 가봐 뭐야? 몰라 뭐야? 처음 봐 뭐야? 어, 뭐야? 몰라 어, 뭐야? 몰라 와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다 이것도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야 이거는 뭐 크기가 와 이거는 미국산인데? 아니 요르단 쪽인가?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죽빵이가 생겨 <웃음> 어머.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반대구멍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요 아 그럼 아니요 얘네 보통 50cm에서 1m 무조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나 네, 보다 <웃음> 아 이제 거의 앞에 다았왜 와... 어? 어머니 개까지 먹오 낚지야 낚지 있어 낚지 있어 지금 다리 보이시오 낚지 다리요 낚지 다리, 제, 제 다리. 비상한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넣을 거예요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아 그냥 놀게요 쉽지 않을 거야 이거 그래 하지 마세요 이미 했는데요?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안 되지? 안 돼요 어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안 되는 거야 얘네 빨리 포기할지도 <웃음> 알아야 돼 낚지 <웃음> <웃음> <낙치> 사먹자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무사히 도착했고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야 미쳤다 미쳤어 자 여러분 지금 소라 4개 키조개 3마리 개까지 2마리 조개 골뱅이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힘들죠 에이. 자 여러분 지금 다 걸레장이 돼가지고 아 낙지 잡았어야 돼자 여러분 청해아부님이랑이리 주사 저리 주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웃음> 자 그리고 연녀금은분배해서 가져가서 은혜라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 초대형 키조개를 잡아왔습니다 아자 여러분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요 거대한 키조개를 잡아왔는데 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25cm 이상로 좋게 되는 키조개거든요 근데 키조개 금지체장이 1 8 c m 라가지고 18cm 미만의 것들을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사온 첫날 드디어 실내에서 찍는 요리영상입니다. 맞지? 어. <웃음> <웃음> <웃음> 저랑 은혜랑 동교롭게도 둘다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뭐감기 걸려도 약 먹고 하면 되는데 은혜는 임신중이라 감기에 걸려도 약을 못 먹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괜찮아졌어? 아니... 이러면 내가 너를 촬영을 시키게 나쁜 남편 레끼로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나 달라고 했는데 담들면안 된다 하면서 <웃음> 이렇게 나쁜 놈이 되는구나. 헐 착한 놈하려고 이 새끼 지금. 아무튼 <웃음> 그래가지고 은행 오늘 텐션이 조금 났거든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실내에서 찍는 게 정말 오래만 돼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밖에서 하는 거 진짜 개빡세거든요. 재료 다 들고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해가지고 더 좋은 음식, 더 예쁜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더룩 같은 듯이 더 맛없는지 더 토할 것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편하지? 은니야 이쯤 되면조 고인데? 아니야. 왜? 목감기랑 코감기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 저 고맹이 소리가 좀 나죠.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기치 <웃음> 참지 말고. 은혜가 어제 갑자기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혼자. 아아아아아 아, 아, 아, 그래서 왜 그래? 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은혜가 아프기 때문에 은혜가 좋아하는 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은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바로 피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은혜가? 양식을 좋아합니다. 양식 중에서도 스파게티, 피자만큼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리조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해볼 게 뭐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키조개 피자와 키조개, 리조또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웃음> 자 여러분 그러려면 키조개래끼들을 손질해야 되는데 바로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뭐 쓸까 은혜야 여기서? 덥고 말고 네가 산 요거 써야지? 왜 이렇게 장흥 없어? 키조개를 손질할 때 장흥을 쓰는게 훨씬 더 깔끔하게 손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얘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자 요쪽을 이렇게 딱조져주는거예요자 그리고 자요 앞쪽에 있는 관자랑 날개살 저거를 한번 벌려볼게요 자찾줘 오우 쉣 겉에 붙어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자 요거를 살살 이제 긁어주면서 살살 열어줄게요 와, 개깔끔 롱날 깔끔, 리발 깔끔. 저렇게 하고 탁하면은 이렇게 끊어집니다. 여기 위에다가 오늘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을 해둘게요. 그냥 오랜만에 왔다 밖에서 못했던 거 하나, 둘, 셋. 뭐냐, <웃음> <웃음> 일부러 혹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 진짜 기침 나오. 아진짜 그룹 다 너무 미안해.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웃어서 죄송해요 근데 은혜는 저는 항상 이런 걸로 웃기 때문에 은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픈데데 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저희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지? 아니 괜찮아 어, 미안해 워터야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물기를 말려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조개에 큰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편도 밑을 살살 살 까주는 겁니다 바닥을 최대한 긁어야 돼요 그래야 살을 많이 남겨먹는 거거든요 와우 그러면 이렇게 키조개에 거대한 살이 나옵니다 근데 왜내 도마에다가 해저기 부인 <웃음> 우리들 리거대 네 거가 없는 부부입니다. 부인 나 <웃음> 부인 좋아해. 이보시오 부인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웃음> 와, 진짜 원래 이거 빵 터지는 건데. 목 아파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데, 이래요. 에헤헤헤. 우 봉인. 자,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은, 희종에는 먹을 게딱세 군데 있어요. 겉에 있는 이 날개살, 그리고 꼭지살, 관자. 그렇지. 잘했어요. 은혜가 스포를 개 씹으려 버렸네요, 리발. <웃음> 여기 관자, 그리고 여기 록지 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요게 록지살. 그리고 이게 심이에요. 이걸로 얘네들이 땅에 박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얘네를 뽑을 때잘안 뽑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장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걷어내면 돼요. 오, 쉐. 오, 바로 저 머리 꺼져. 자, 그리고 요 관자 있죠? 요 관자는 이렇게살 떼내면 되니 와, 여러분 이게 관자인데 좀 더럽잖아요? 한번 씻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게 관자입니다. 관자가 이만해요, 내가. 장난 아니지. 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감이 안 돼가지고 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사 애들은 뻘을 엄청나게 평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해감을 해야 되지만 해감을 못하게다 싶으면은 손질한 다음에 따로따로 씻어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관자로 은혜 좋아하는 도마 브랜드 가려버려. 하관자. 음. 부인.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기 겉에 잡고 자 이렇게 뜯어내면은 요게 바로 날개살 저머리거죠자 이제 꼭지살을 적출해야 되는데 자 요거 두 개를 잡고 쫙 당기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심 있죠? 요 심을 요렇게 해서 딱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루랄살아예 꼭지살이라고 합니다 어때? 루랄살 그치? 팅팅팅팅팅자 <웃음> 여러분 요 꼭지살도 여기다가 싹 올려둘게요 자 그러면 이게 손질이 끝나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도 마저 해줄게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키조개들이 손질되어 습니다 은혜야 무빙 레츠고 면 관자 두 개, 날개살 두 개, 록지살 두 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 잘라가지고 하나 하나 처먹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조개들을 먼저 잘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스테이크에 먹으면 관자 커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맞지? 부인, 이거는 좀 고의성에 있지 않소? 아니야 진짜로 갑자기 어라고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들어가니까 아그 가래가 껴있어가지고 기침하기가 싫게 목이 더 아파. 아 목이 아파서? 그리고족파게아안 좋다고 해가지고. 부인 쥐오 그렇게 채널 포파시크가 면 쥐쥬 <웃음> <웃음> 뭐가 이게 재밌다고 둘이서 맞지 이렇게 <웃음> 부인 이렇게 웃어야 불편한 사람이 없소 <웃음> 알겠소? <웃음>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관자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우와 라싹 사무라이 자 여러분 예쁘게 다 했습니다. 예쁜데 손으로 왜 붙어? 씨.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떻게 형체를 갖추어 부인? 얘는 그냥 잘라. 그럼 얘는 좀 널찍하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왜냐면 이 날개살이 익히면 은말아지거든요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부인 얘는 어떻게 락부랄로 만들어버릴깝죠? <웃음> 그러면 얘 이렇게만 딱 잘라보자. 요거 그럼 이렇게 넣고 이제 리조또에 들어갈 거를 잘라보건데 은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지 <웃음> 방금 악플 조금 신경쓴것 같은데 얇게요 네. 어 근데 이거는 리조또기 때문에 식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거든요 쓱싹쓱싹 내가 봤을 때좀 조져도 될것 같아 한번 나처럼 쫙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쫙 자르는 거지 와 네. 벌써 개 조졌네 이거 조지라네 <웃음> 조지라 <웃음> 오빠 다 됐어 어 이제 거기서 이거만 이렇게 할까?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내 말이 그거였어 이것도 다 자를까? 어 요거는 또잘게 잘라봐 엄청 아삭거리지게 아니 아삭거리는게 아니라 딱딱하지라고 하지 않냐? 부인 이러면 대화가 단절된단 말이오 <웃음> 너가 더이상 컨텐츠를할수 없단 말이오 날개가 질겨 은혜야 잘 잡고 썰어야 돼 그렇지 야 이거 아도단질게돼 역시 럭게 랠프스 펠프스의 피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쪽방이도곧 <웃음> 자라브리렇의 은혜가 만든 리조또요. 제가 만든 피자용. 자, 요렇게 만들었으면. 자, 요거 잠깐 저 멀리 꺼지고. 로마토 소스랑 그릇. 여러 새껴 버섯. 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조금 뿌립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부었으면. 여기에다가 날개살이랑 록치살 있죠? 요것만 이렇게 딱넣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에 들어갈 게 있는데. 바로. 라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써보나요. 와우. 쉣더 퍽. 라사. 오빠. 왜요, <웃음> 부인나이 해.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쳤습니다. 씨. 알았어. 뭔가요 뭐알았어라고 체념하는 게 뭔가 상처야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자면서 기침 미친듯이 해도 발로 찰것 같고 이런 친정이야 부인 많이 하지마 관심 가져줘서 고맙소 <웃음> 자 여러분 파프리카를 잘게 잘게 잘썰게요자요 파프리카를 와랄랄라 자그 다음은 바로 양파 양파 자 양파는 소량만 할게요 자요 정도만 해가지고 제 칼질 좀 잘하거든요 야 뭐가 잘렸어?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일단, 피자 베이스 여기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꺼지고. 자, 다음은 바로 리조또를 만들어줄 건데, 피자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토마토 소스잖아요. 근데 리조또는 바로 코레임 들어갑니다. 어땠어? 어, 멋있어 욕해 욕해 <웃음> 뜯어버려 어때? 멋있어 욕해 <웃음> 내 태교야 <웃음> 내가 태교야? 그게 아니지 뭐..뭐야? 그냥 내말 하는 거아난네가 <웃음> <웃음> 지금 <웃음> 나를 보고 있는게 아 게... 무슨 널봐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게 나 <웃음> 끝나자마자 맨날 아이돌 보냈는데 <웃음> <웃음> 비탄 눈물 말해봐 꿈을 펴 먹을 병을? <웃음> 자, 치즈 크림 소스를. 자, 여기다가. 엄청 꾸덕꾸덕. 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맞지? 아낀다, 아낀다. 자기 밥 비벼먹으려고. 좀더 할게. <웃음> 자, 여기다가 관자랑 뭐랑 다 넣습니다, 그냥. 들어가라. 자,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양파랑 파프리카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들어갈 게 있는데, 리조또는 뭐예요, 내가 결국에? 밥, 라이스. 밥을 여기다 풍덩 자, 그리고 비벼줍니다. 우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가 다 됐으면 뒤로 꺼지고, 키조 개래끼 껍데기 들어오고, 자, 요 리조또를 키조개 그릇에 먼저 한번 담아볼게요. 오, 이야. 자, 여기서 요 끝까지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우와, 사이에 딱이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내가? 요 상태로 그냥 구워도? 허 <웃음> 자 다음은 은혜가 좋아하는 피자 피자도 조금 이렇게 펴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얘는 조금 있어 보이네 맞지 저기 위에다가 이제 관자 토핑을 하는 겁니다 상식이 상순이 상돌이 뽀순이 뽀치 우와 씨.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럿 로나레라리르자 모짜렐라 치즈를 쉣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요거를 오븐에 구워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오븐기가 없습니다, 그치5 오븐기 어디있어저 비밀의 문에 있어. 자 여기 뒤에 있는 비밀의 문에 저기 오븐기가 있습니다. 와 여기 위에 올려도 돼 그냥? 응. 이야, 야 사이즈 딱이다. 들어가라. 아 여기 매뉴얼들이 있구나. 엄자 음, 그라 그렇... 어 그라탕 그라탕 또띠아 피다 그라탕 그라탕 기다려봐 <웃음> 오븐 스파게티 이걸로 할까? 그래 그래 오 개좋아요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저희 진짜 이거 사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거예요 <웃음> 이거 방법이 있는데? 뭔데 너설명들었잖아 그때 이 금붕어야 어여기있다이 여기. 어디 어디 아나흘러 줄거야 <웃음> 근데 저거는 감자 그라탱이잖아 오타야 여기 오븐 스파게티 1분어 자, 이제 알아서요 된답니다 여러분 은혜 믿고 가볼게요 9분 뒤에 봐요 라당나당 두분 지났다 열어버려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서 키조개 피자와 키조개 크림 리조또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피자입니다 비주얼 미쳤죠 자 그리고 이게 치즈 리조또입니다 치즈 리조또. 생년... 치즈 리조또 아니고 크림 리조또, 아, 크림 리조또. <웃음> 리조또. 자, 여러분 바로 한술 떠서 먹어볼게요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 겉이 절 배하고 지금 배고파가지고요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초배를 왜? Yeah. 뜨거워? 안, 안 뜨거워? 비브리오 아니야? 네네 네. 익었어 괜찮아 여러분 잘 익었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돼 너무 맛있어 자 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yeah. 음. 와 먹어볼래요? 뭐 근데 안 익었을 것 같아 100% 익었어 그냥 안 익었어 차갑다며 내가 언제 차갑다고 했어 안뜨겁다 했지 따뜻해? 트럭트럭 <웃음> <웃음> 아, 너무 많아 아니 한번 먹어봐 아 목이 아파 아 미안 아 배려가 없네 <웃음> 부인 그거 나를 나라, 나라 그럼 아입냄새 <웃음> <웃음> 너도 나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래? 맛이 안 느껴져. <웃음> <웃음> 이게 고가 막혀가지고 왜 내가 맛이 안 느껴지냐 지금. 왜왜왜왜왜왜 왜? 막못먹어고 배터 배터 배터. 왜죠 왜죠 왜죠? 아, 김치 냄새가 나지. 김치 냄새가 난다고? 김치 냄새라 너무 맛있는데 지금 뭔가 어, 음식물 쓰레기 맛나 <웃음>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진짜자 여러분 그럼 바로 다음 기조의 피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위에 얇게 썰었던 관자랑 바로 해서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제 오니까 다 잘되네 뭐가 더 맛있어 뉴. 음, 먹어볼거야? 뉴 피자잖아 이건 그냥 변하지마 변하면 운동이 늘 떠난단 말이야 한번 먹어봐 트럭트 <웃음> 왜왜왜 왜? 목대 다 까봐 아, 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때 음 이거 맛있어 내스타 네, <웃음> <웃음> 카메라 뒤로 꺼져 자 여기는 록지살이거든요 요 날개살 같이 치즈에 딱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오히려 날개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좀야들야들하거요 아니 안 줄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섞어 먹어볼게요 저희 관자랑 자리조또 밥이랑 치즈랑 관자랑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충 날아서 지겨워 딴거 어디 버전 해줄까? 저기 여기 우리 양양 념 카타르, 양념... 카타르. <웃음> Go out, fly. Fly in the sky. Around, around, around. And shoot the mouse. The... 아 오빠 어. 카메라의 앵글에 넘어갔어. 아, 아, 카메라 넘어. 어운다 다른데 좀 다른데. 논산. <웃음> 네, 그래요, 이기조개를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그거는 전라도요. 이것이 말이요, 기조개가 쉽게 잡힌 것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게 충 날아가지고 혹시 아버님 그게 논산이신가? 춤출 어. <웃음> 음음 음 <웃음> 대박 있어요 영 영상 끝 <웃음>